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굿. 안녕. 투하. 유하. <웃음> 아, 아까 순식간에 뭔가 <웃음> 엑셀창 같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웃음> 네, 어쨌든. 어, 어쨌든. 여러분, 오늘 나라의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와! <웃음> 예! <웃음>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오늘의 소대손님은 예! 시아입니다! 오! 왜 아프지? 그냥 아, 주먹으로. 음. 주먹으로, 주먹으로. 요즘 코로나니까 약간 이렇게. 찡 약간, 응 그렇지. 찡.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응. 어, 이런 어 후지, 아예. 영광스러운 토크쇼 1회 손님으로 오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와, 시작한다! 예! <웃음> 오늘은. 토크쇼인 만큼 오늘 토크쇼인 만큼 무려 나라가 방송 준비를 해왔어 질문을 준비를 해와서 오늘은 제대로 토크쇼 분위기가 나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거야 예! 우 그래서 나라도 시아한테 질문을 하고 우리 할머니들도 나 어, 시아한테 궁금한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면 바로바로 바로 나라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 시작?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 와! 첫 번째 질문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하며 보냈는가? 시아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 응뭐 그동안 춤 연습도 했고 노래 연습도 했는데 뭐또 광고도 많이 찍었어 광고도 찍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지금 일단 말할 수 있는 건 광고 찍었다는 거? 와! 아시아 언니한테도 헤라 언니 3인칭 보여주셨어 나 그거 <웃음> 와 코토리님 2천원 더내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와! <웃음> 어 겹쳐서 귀엽던데? 응! 그렇지 나라야 시아야 안녕 밥 먹었니? 와! 일반인 유탄 검지님 1천원 더내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아 어, 그럼요 밥도 아니고 밥은 아니고? 밥은 아니고, 풀떼기, 풀떼기. <웃음> 풀떼기 풀떼기 먹었지 오늘, 저녁으로 풀떼기, 풀떼기 p 회사에서 풀떼기 사줬어요 <웃음> 하지만 비싼 풀떼기였지 비싼 풀떼기 비싼 풀떼기. a g g i Puittaggi Puittaggi Puittaggi p u i t 찍었으니까. 응. 광고를 찍었으니까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뭐 광고... 너도 같이 찍었나? 그렇지, 같이 응. 찍었지. 음료 그거 말하는 거지? 아, 음료. 음료, 우리 음료 광고를 찍어가지고 아주 어땠어, 음료? 난 괜찮았어. 맛있었는데? 아 너도 입맛이, 입맛이 정말 엄청나구나 엄청난 입맛이야 왜? 너는 맛이 없었어? 어... 좀... 박도주님께 사과해 아니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응. 판타스틱 했지! 판타스틱! 판타스틱! 그건 좋은 단어니까 아 목소리가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나라 목소리가 너무 큰가 잠깐 마이크를 이쪽으로 자. 어, 마이크 내 입에다가 넣을게 약간, 약간 여기, 여기 해봐 아, 아... 이게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되, 어, 방송이 처음이라서 해야지. 오케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케이 마이크도 다시 조정을 했고 아 맞아 그리고 그춤 요즘 댄스도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잖아 음. 응 근데 어 <웃음> 아니야 아니 맞는데 음 어..좀 힘들어 아, 좀..너무 답답하다고아니야 이거 여기서만 얘기하는건데 음 어, 조금 답답한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막 이렇게 어설픈 친구들 <웃음> 아니..말을.. <웃음>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 좀 어, 어려운..했던 친구들이 음잘 해내는걸 보면은 내가 좀 뿌듯해져 맞아 멋져. 우우, 역시 시야. 멋져 역시 시아! 멋져, 엄 좋아!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구나.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시아를 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지금 반가워! 너무기분 좋아! <웃음> 난너 맨날 보는 것 같아서 딱히 그렇진 않은데... <웃음> <웃음> 아, 정말? 그래도 나는 되게 반가운데! 어, 그래? 응. 어, 그래! 그래, 응? 그래! <웃음> 반가워! 다음 질문! 이제 가보도록 할게! 다음 음. 질문 큐! 아! 맞아! 이 취미가 청소라는 제보가 있었어! 응. 내가 볼 때마다 너는 청소를 하고 있어! 뭔가 먼지를 털거나 아니면 뭔가를 닦거나 아니면 쓸거나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음... 너의 주변이 너무... 더러웠던 건 아닐까? 아니야! 깨끗! 나름의 질서가 있어! 응. 어, 일단 취미가 청소는 아니고 응. 어, 내 취미는 알다시피 등산이야 청소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야? 냄새나서 <웃음> <웃음> 냄새, <웃음> 냄새는 약간 환기의 부분 아니야? 그거는? 내, 냄새나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청소 안 하면 냄새나 <웃음> 아 그렇구나 저럼 그래서 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음. 아니 약 이렇게 내추럴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는 너무 내추럴해 <웃음>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해 아이, 괜찮은데 나름 질서가 있다고 음. 응. 나름 질서가 있어 음. 어쨌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웃음> 그래서 항상 어,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취미가 청소는 아니야 나 청소 싫어해 나 나태한 편이야 <웃음> 정말 어떤 부분에서 보니 나태하다고 생각하는거야? 응, 우리 집에서는 어, 내가 제일 나태한 편인데 음, 나라랑 같이 있으면은 또 내가 꼼꼼한 면이 보이긴 하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음. 너가 안하니까 내가 하게 되네 어, 너희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너희 가족들의 정말 그, 집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우리 가족들은 음. 어, 일단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 매일매일 청소를 해 매일매일 걸레질도 하고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거든 난 그렇게까진 하기 싫고 어 5시 말고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 싶어 응몇 시에 자는거야 대체? 어한 아, 9시 정도에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음, 너무 할 일이 많다 아니면은 조금 놀고 싶다 그러면은 10시 정도에 잘 때도 있어 엄마움은시했어 아, 요즘에는 최근에 산 어디 가봤어? 최근에 사는 북한산 많이 가봤지 아, 응, 저번주에도 갔어 주말에 오! 어땠어? 응. 어,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 그리고 그 위에 고양이가 살고 있거든 오, 북한산에 고양이가 있어? 응, 거기 정상 위에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등산객들이 막 김밥 같은 거나 먹을 거를 주면 그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먹어. 귀여워 되게. 어머 엄청난 고양이네. 등산하는 고양이잖아. 아니야 걔가 등산을 하진 않고 아, 그 위에 사. <웃음> 아아아 내려오지 않는구나. 응 거기 위에서 사는 거야. 내려오구나 응. 아오 마운틴 캣. 응. 오. 산 고양이. 어 멋지다. 아닌가? 어 나도. 그거 삽 아니야 삽. 살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웃음> 응, <웃음> 길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웃음> 아, 산 위에서 아니야. 그냥 어, 산? 어떻게 어 거기 위에 올라가게 됐는지 모르겠어 오, 오 신기해 요오 그렇구나 시아 언니 혹시 그렇게 바쁘게 안 살고 태연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 <웃음> 태연하게 <태어나게, 웃음> 응. 태연하게 <태어나게> 살기가 뭐지? 약간 이렇게 좀 한가하게 살기? 그렇지 그렇지 어 글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일단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에서 음. 그 다른 질문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음. 그러면 다음 질문 그렇지 이 질문이 있었거든 음. 어, 이미지 지금 시아의 이미지는 뭔가 되게 모범생이고 그리고 댄스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뭔가 분석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고 계획을 막 이렇게 탁탁탁탁하고 성실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본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고 싶어? 난 그런 이미지가 싫지는 않데 어.. 굳이 바꿔보자면 음, 사실 나는 이렇게 깔끔하고 꼼꼼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베리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아예 오! 완전 귀여운 느낌이나 아니면 그 케이스처럼 완전 멋있는 느낌으로도 음. 해보고 싶어. 와. 응. 오, 오. 뭔가 베리스러운 시안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베리스러운. 시... 근데 사, 솔직히 상상이 안 되지 않아? 어, 그래도 뭔가 귀여운 시안는 뭔가 좋을 것 같아. 시안 시안.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시안 시안. 시안 시안. 어 나라스러운 시안는 어때? 저기. 퀸 나라스러운 시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웃음> 이게 뭐야? 내가 들어오는 <웃음> 들어 <드럼은 웃음> <드럼은 웃음> <드럼은 웃음> 중산층이야. 그렇지. 음. 응. 응. 뭐하진 부족함은 없으니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지. 부족하진 않아. 응응응 그러함. 그리고 또 다른. 순간 나라가 틀리지 않았네요. 나 잘했지. 아, <웃음> 어, 피치스러운 시야. 피치스러워. 운 공주님 시야. 되게 많네. 아 어, 뭔가 어 도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아, 예뻐. 아. <웃음> 해라면 어때? 내가 해라면 따라하면 어떻게 될거 같아? <웃음> 잘할 거 같아. 그래? 완전 잘할 거 같아. 음. 응. 못할거 같아. 아니야. 잘할 거. 너진도할수 있을 것 같고 막다할수 있을 거 같아. <웃음> 귀여운시아 송이스러운시아 한번 해 볼까? 응! 음, 송이스러운 어! 해봐해봐해 봐. 너뿅뿅야 <웃음> 눈빛 연기야 예예아 이야 눈빛 연기야 멋지다 송이 같은 건 멋지다 시 송이가 제일 잘하지? 응 멋져 멋져 응 악마지 <웃음> 해라 언니는 안 돼요? 아왜왜안 되지? 아 어... 눈빛 연기 해라 언니 아이 해라 언니 안 돼요? 어 그러고 싶,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고 싶은데? <웃음> 세바스찬! <웃음> 오! 오! 느낌! 느낌! 느낌 어때? 있어! 느낌 <웃음> 있어! 느낌 있어! 아주 좋아! 음. 그리고... 탈리오페 <웃음> 같은 시어? 탈리오페 이사랑이는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어, 오! <웃음> 약간 눈이 닮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 뭔가 그런 눈빛이 닮았네 채널 오. 학생 꾸르세요 아! 너와 나의 눈높이 아,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또는 맨... 아! 그래 새아 잘 지내? 세연은 세아는...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음. 뭐. 귀여워. 요즘 공부 열심히 해. 어, 그렇구나. 응. 어, 공부해야. 공부를 해보나. 해야 동물이 룰수 응. 있다는 걸 깨달았나 어, 봐. 그렇지. 어, 보고 싶다. 응. 못본지 되게 오래됐어. 어, 못본지 한참 됐어. 걔는 너에게 안 하던데. 아 진짜? 응. 왜 그러지? 왜그 어제 한번 만나야겠네 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할 얘기가 좀 있는 거 같아 음, 음. 다음에 만나게 해줄게 응, 음, 가 좋아, 좋아. 좋아 걔가 뭐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응, 음, 아니, 아니, 만나고 싶을 거야 아마 분명히 음, 음. 어. 한번 얘기는 해볼게 <웃음> 계속 올라갔는데 <웃음> <웃음> 바닐라 계속 같은 <웃음> 시야? 계속 올라데 바닐라는 음. 솔직히 바닐라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네? 음... 어, 대사 같은 게 뭐 말하는 게 뭐.. 말투가 뭐지? 뭔가.. 아 공, 공주님들.. <웃음> 솔직히 좀잘 못하겠어 어와민터히러선생님이 응. 카리스마 와! 맞죠? 굿. 감사합니다! 이차로만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와 오! 비슷해 비슷해 오호호 카리스마 같은? 카리스마도, 그냥... 카리스마도 할수 있을 것같 뭔가 눈에 자신감이 있다면 있어야 돼 맞아 오우 맞다 소리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응, 뭔가 딱 뭔가 대사할수 있어 맞아 돌스는 이제 내가 어... 뭐라고 하지? 돌스는 이제 <웃음> 내가 맡을게 아 맞다 맞다 응.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재키츠가키츠재키츠 <웃음> 제키, 선생님? <웃음> 어, 그건 조금 아니 그거는 어렵네.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 일 아, 맞아 그럼 옷 한번 일단은... 넘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엄청 커다란 분... 모기가 발을 물었어. <웃음> <웃음> 그거는 <웃음> 아니야, <웃음> 그분 제키즈너님 닮은 분이셔. 아 아닌가? <웃음> 아니야. 아그 아니, 아, 아니.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저는 다른 분이시아 그렇구나. 근데 <웃음> 어, 되게 똑같이 생겼지 그분이랑. 음. 어어 그거고요. 나그건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야, 그분, 아니야, 아니야, 그분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되게 똑같이 생긴 분이셔아 아니었나? 나 되게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이야. 혹시 쌍둥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똑같으셔. 응. <웃음> 이건수 <이거, 웃음> <이거 한 수제야>. 씨 <웃음> 둘이 닮았죠? 어, 되게 처음에... 되게 똑같아 뭔가 어, 그... 아, 키도 크시고 있다. 나그 머리스타일 이런 거다 이게 동글 이렇게 시안님께 어. 할말 있어요 농구 유니폼에 시안님 이름 새겼습니다. <웃음> <책이었습니다. 와! 웃음> 진짜? 와, 와! 고마워요. 중에 트위터로 태그해서 사진 올려주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멋지다! 우와우아 우와. 모기송 킹정이지 <웃음> 이제 자주 모르게 잘될 거야 자주 모르게 될 거야, 모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일단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음 음. 질문 큐! 아! 인터넷 방송은 처음이지?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거 아니야 <웃음> 어때 어때 오늘 이제 딱 라이브 방송을 음, 처음이죠 오늘 일단, 하고 딱 있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음. 내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음. 음, 처음이어가지고 와 감사해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J S J S J W 긴장을 했는데 긴장을 응. 했는데 응. 그래도 되게 재밌다 채팅 올라오는 걸 읽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되게 재밌네 맞아 여기 같이 뭔가 소통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 응응 응.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잖아 그치? 그치 앞으로도 어 새로운 시즌 나오면 음. 앞으로 새로운 뭐 시즌에 같이 음. 연계된 라이브도 할 거라서 맞아 늘아 어, 인터넷 방송도 시작은. 많이 할 거야 응. 응. 어! 앞으로 어! 많이 보게 될 거야 예! <웃음> 그리고, 와 농구의상 등번호 21번으로 했어요 생일이 2월 21일이라서 와! <웃음> 이게 예이. 바로 팬이 있는 느낌인가? <웃음> 어? 코토니님 이천원어리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웃음> 어! 피디님? <웃음> <웃음> 이게 조금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응 음. 어...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약간 샤이닝스타 그... 원래 본 시즌들 안에서 약간 어, 보여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어. 어 나이가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음. <웃음> 맞아 이거는 음. 사실 귤님이 잘하시는 건데 어쨌든 음. 음. 나는 정확하게 말을 못해 귤리귤리 <웃음> 어, <웃음> 어, <되게 웃음> <있고, 웃음> 귤님이 잘하시는 거라서 트위터로 음. 올려주면 음. 볼수 있어 내가 음. 음. 음. 어 아! 아 오호호호 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대는 비슷... <웃음> <웃음> 귤 팔아요! <웃음> 귤... 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웃음> 귤 팔아요! <웃음> 어 새로운 시즌에서 나이대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음, 하셨어 왜냐면 음. 2.1이니까 어쨌든 투의 어떤 연장사원적인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이름에서 봤을 때 나라가 느끼기에는 약간 음. 그런 느낌이 들어 음. 아직 2.1이라서 뭔가 음. 음. 어, 3이, 있는, 있는 거 3이 아니라 아니라서 그치?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음.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 예쁘다잖아. 가려. 아니 가려. 가려. 가려. 가려운 게 가령. 아니라. <웃음> 만지지 말아 줄래? <웃음> 어... 어... 언제 할까? 8월 말. 아, 8월 말. 이걸로 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웃음> 모르겠어. <웃음> 잘 모르겠어. 작업을 지금 계속 바쁘게 하고 있는데 언제 과연 8월 말이라고 하셨어? 9월 초에서 8월 말 사이 살... 얼마 안 남았네 정말 맞아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음, 맞아, 맞아. 많이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웃음> 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웃음> 수리도 불같이... 나올지도? 너무... 라고 귤림이 지금 얘기를 하셨네 정말 <웃음> 정말 아주 많이 더 사랑해 준다면 지우기 음. 더 음, 많이 사랑을 어. 해줘야지 이제 음. 아무래도 다음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어 어허허.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지 <웃음> 정말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음. 나오는 거구나 음. 정말 왜냐하면 굉장히 만드는 작업이 어렵잖아 그치? 그치 쉬운 게 아니잖아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정말 야금도 막 맨날 맨날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너 남자친구 있었어? 나? 어? 나 남자친구? 나는 모두와 친구지 지난번 편집권에서 말했다시피 나라는 모두를 좋아하고 모두 다나를 좋아하는 그것이 샤스타의 세계관이지 음. 유니버스 그럼 나도 널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지 샤스타 유니버스에선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아. 어, 패 d 님께서 답변을 지금 주신 게 여기 와 있어서 보어보고 응. 0.1은 샤이닝 스타랑 나이가 같고. 샤이닝 스타 3은 만약에 시즌 3가 나오면 아. 나이가 올라갈 거라고 하, 합니다. 와! <웃음> 응. 와! 2.1도 보고 싶지만 3도 너무 궁금하다. 와! 앞으로 언제까지 막쓸 시즌 100막 이렇게 나와 봐. 히히 <웃음> 이렇게 할머니 된거 너무 재밌겠다. <웃음> 와! 윈터 일호 이상님 이처럼 오늘 감사합니다. 겨우! 냥냥 왕! 군망 사수 예. 우와. 오 쓰리는 어쨌든 나이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보고 또 봐주길 우와. 바래. <웃음> 음. 음. 아 아까 질문 중에 응. 음. 아맞아 제이 얘기도 지금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어때? 응. 음. 제이랑 어, 아 어. 요즘에 제이랑? 어저 어. 제이랑 저번 주에 같이 등산 간 거야. 아 어, 진짜! 응. 제이 잘 지내? 제이 잘 지내지. 어, 응. 제이랑 어, 되게 각별한 사이잖아, 너희가. 어뭐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자주 등산을 가다 보니까 하는 말도 많아지고. 어. 공유하는 취미도 많아지고 그러지 뭐. 오호 제이도 그럼그 고양이를 받겠네 응. 마운틴 캣그 고양이랑 나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 제이랑 같이. 아 진짜 그럼 세 명이서 아세 세. 근데 그 세... 사진 찍었어 실수로 아, 다른 거 지우다가. 어... 그래서 다음에 가서 또 찍으려고. 그렇구나 이세세님이 같이 찍었구나 고양이님이랑 고양이랑 응응응 뭐, 응. 응. 그렇게. 등산, 음. 등산 라이브는 등산 라이브를 나중에 <웃음> 하면 너무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어 재밌겠다. 너무 좋겠네. <웃음> 너무 좋네. 응, 등산 라이브 멋있다. 응. 음. 너 어, 제이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제이 우와. 잘 지내지. 되게 건강해. 아 맞아. 응. 제이 원래 체력이 또 좋은 편이라서. 이기 좋지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있지 어제인은 가끔 되게 자주 웃는 편은 아니지만 응. 자주는 안 웃어도 그냥 가끔 웃으면 되게 응. 재밌어서 보기 좋아 맞아 맞아 응. 웃을 때 뭔가 그 이미지가 그... 또 굉장히 어. 귀여운 이미지가 맞아, 맞아. 은근 있어 맞아 어 버퍼링이 렉이 걸리고 있네 이, 이, 이, 이, 이렇게 이이이 나가고 있는 걸까? 뭔까 이, 이, 이, 이런 이이 느낌인가? 아, 버, 버, 버퍼링이 이, 걸리는 이, 이, 이, 이. 이런 느낌이겠지? 귤님이 지금 치료를 하고 계셔 제이랑 통하는 게 많지 않니? 제이랑 통하는 거 많지 일단 어. 등산을 많이 가니까 어, 통하는 거 많아 그리고 수학할 때도 되게 아 맞아 우리 침심풀이로 수학문제 주고받기도 하고 아, 그러거든 그런 걸 해? 응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우와. 공감을 못하는 목소리네? 그하지만 진짜 재밌어 수학 한 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일주일 아 동안 연락 못하고 수학 문제만 풀었던 적도 있어 <웃음> 엄청나! 그런 걸 주고받다니 아 그게 우리는 재밌으니까 <웃음> 대박!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네. 다르구나 <웃음>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다음 질문! 아! 이거 중요해! 음. 아 코튼 님, 이찬 노래 감사합니다. 뀨! 오! 감사 <웃음> 오, 수다 <수학. 웃음> 시아가 근데 대신 해 주는 아인도 아니야. 응. 만만 스스로 해야지. 이럴 줄 알았지. 응. 응. <웃음> 괜찮아. <웃음> 하... 헛소리를 해서 재채기가 나오는 거야 열 나는 건 아니지? 아 <웃음> 어, 열이 나진 않아 그래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조심해야 해응아 왔다 내 첫인상은? 그래서? <웃음> 물 마시고 있어 <웃음> 아 그래 응. 너의 첫인상은 어...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시간인가? 그렇지! 음. 솔직해야지 방송인데 방송은 거짓말하면 안돼 너의 응. 첫인상은? 어좀 아, 귀찮았지? <웃음> 귀찮? <웃음> 아니 그 너무 귀찮... 따라다니 더라고 내가? <웃음> 그냥 약간 친밀한 거리였을 뿐인데? 아뭐 어... 약간 아, 친밀한 자, 거였는데? 약간? 너무 무거운데? 약간 친밀의 상징이었어 무거워 친밀의 상징 무, 무거워 알겠어 알겠어 친밀한 상징 알겠어 알겠어 <웃음> <어후>. <웃음> 피곤해 뭐 왜 <웃음> 이렇게 <되게> 피곤해 보여 <웃음> 아니 그 재채기 어. 한번 하면 좀 지치는 거 알지? 아아 아, 그래? 어, 아 어. 그렇구나 안 지쳐? 산에 더 가야겠다 <웃음> 산에.. 산에 더가 어! 투넷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응 음. 중요한 건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투네투네 음, 투네. 그렇지! 두 분이서 일시간을 노래하면 예! 재밌겠다 민터 히로리사님 2차 노래 감사합니다! 뾰! 냥! 냥! 어, 이시정지 놀이! 이시정지 놀이! 진짜 같은데 이거 약간? <웃음> 진짜 렉컬린 <웃음> <걸린> 거 <것> 같은데? <웃음> 나랑 멘탈 봐서 잡겠다 <웃음> <웃음> 아이 트위치, 트위치 렉이 심했구나 트위치 렉이 왜 심할까? <웃음> 원래 반대인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나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 트위치 서버, 트위치가 문제인가 보다 아. 우리,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야 아, 왜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유튜브랑 트위치 둘다 문제가 있었겠지? 음, 하지만 트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음. 그럼 우리 문제는 아닐 거야 우리 문제 아니면 됐지 음. 우리 문제 아니면 됐지, 뭐. 응. <웃음> 그리고... 아, 맞아.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뭐냐면! 응. 따란! 올라온다 말았는데? 요리! 시야, 어. 너 요리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있었어. 소문? 응. 누가 그런 소문을? 그... 마운틴 케 너산내나는 고양이가 너 요리 되게 잘한다고 너그 고양이랑 안면도 없잖아 아, 카톡은 하지 카... 카톡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메신저 해. 아 안면은 없지만 아, 메신저는 하는구나 메신저해 DM도 하고 <웃음> 뭐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응. 나는 항상 레시피를 정량대로 맞추고 하기 때문에 아 실패할 일은 없어 아 응. 레시피대로 딱 시간도 딱 맞게 하고 너도 근데 응. 요리할 때 너도 레시피 맞춰서 하면 실패할 일 없을 텐데 너는 항상 응. 레시피에서 좀더 창의성을 부, 뭔가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망치는 거잖아 요리는 약간 필링 예 yeah, 필링 필링이지 요리는 필링이야 필링 근데 요리란 응. 거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음식 사람 입에 들어가야 의미가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니가 만드는 건 사람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음식이야 들어갈 순 있어 아아 이렇게 음... 요리는 필링이지 들어가면 뭐에 다시 나오는데? <웃음> 와, 괜찮아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지 응 음, 괜찮아 또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어 이게 누구? 그 나랑 입맛이 좀 비슷한 매니아층이 있어 누구? 약간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그 감튀를 약간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약간 그런 코드의 입맛들이 있어 음... 확실히. 음. 아 벌써? 벌써? 중간 광고. 신나는 중간 광고, 예. 예. 터따따따따 중간 광고 빠르게. 광고니까 빠르게. 중간 광고. 마루 스튜디오 소식! 에스파 콩그레스 마루 제작! 홈페이지 업데이트! 마루튜스 유튜브 플러스 틱톡!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Yeah! Yeah. 그러니까 어. 광고를 중간에 지금 꼭넣어달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광고인데 그렇지 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어, 높은 곳에서, 어, 높은 어, 곳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려온... 에스파를 했다고 하네 에스파 콩그레스 영상을 만들었대 유튜브로 볼수 있나? 어! 유튜브로 볼수 있어 어 저렇게 에스파 콩그레스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건가? 나도 우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 나도 <웃음> 어쨌든 어, 대단하다 에스파 요즘 완전 대세아 대자... 나오는구나 마루 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어? 볼수 있어 아 진짜? 응. 우와! 에스파라니 앞소서 진짜 요즘 완전 거의 탑여도라니야 완전 그치 그치, 그치. 나도 최고야, 맨날 최고. 넥스트 레벨 들어 아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정말 에스파 보면 은 진짜 뭔가 아이돌의 멋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응. 계속 에스파 계속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 맞아 아 너무 좋아 <웃음> 우리랑 약간 연관 있잖아 어? 어떻게? 그 에스파에 응. 그 닝닝이라고 응응. 응응. 그 연습생 시절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응응. 그분이 그 노래를 불러주셨었잖아, 샤이닝스타 노래 아 정말? 응어 음. 그렇구나 샤이닝스타랑 닝닝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음. 어, 나오거든 그거 우리가 부른거 아니었어? 어 우리가 부른거야 우리가 부른거지? 어어 우리가 부른거야 음, 그렇구나 응또닝닝가 음. 그분이 부르셨다는 줄 알고 아 잘못 들은 듯? 아 그렇구나 <웃음> 불러주신거 같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지? 어 그럼! 아 어쨌든 어 마루튠즈라고 <웃음>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봐주길 바래 아 마루튠즈 음. 너무 재밌어 유튜브에 올라온거 봤거든 아직 한 3편 정도 올라온거 봤는데 너무 재밌어 광고 시간 끝! 자 <웃음> 다시! 광고 <웃음> 끝났으니까 어쨌든 음. 아 세계관이 <웃음> 자 <웃음> 아, 그러면 있습니다. 아 다른 질문들 다른 질문들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광고 빠르다 빠른 진행 <웃음> 스피디하게 광고는 원래 길면 안돼 맞아 맞아 길면은 그러면 다 막, 물려 어. 에이 스킵 스킵 이렇게 되니까 음. 여러분들이 시아한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면 음. 대답해줄게 바로바로 일단 답변. 나라야 시아야 너네 지금 안 더워? 어 우리 덥지 않아 어 일단...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어, 그게 너무 좋 너무 시원해 좋아좋아 좋아. 응. 아주 좋아 응. <웃음> 시원한 표정 <웃음> 또 덥진 않아요 시아 언니 응. 언니 너무 예쁘면 나는 뭐야? 그, 어? 너는 나..람쥬 난 람쥬 나는 람쥬 <웃음> 이번주 그... 로또 번호 뭘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까? 와, 와 로또 로또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지? 난 로또 안 사봐서 나도 어, 몰라 로또라는 거는 너무 도박성이기 때문에 와.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렇구나 로또 로또라 닝닝은 응. 송이 파트에 노래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청기 누설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송이가 불렀 송이가 어 응. 송이가 송이는 불렀으니까 송이지. 응, 응. 송이 송이지 응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응 나도 응. 난 내가 직접 부르는 것도 받는 걸 옆에서 우리 응. 녹음하는 거다 봤잖아 같이요 어. 하니까 응. 응. 응 알지 알지 시아야, 시아야 내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알아? 시아가 내, 시아야 내 리모컨 어디 있는 <웃음> 리모컨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 어... 아까도 저분이 리모컨을 아직까지 못 찾으셨나봐요 아... 아까부터 찾고 있었구나? 아까부터 찾고 계셨어 어, 로또 번호는 49개라고 해아 그렇구나 7개만 던지라고? 이거 당첨되면은 음... 나한테 연락 꼭 해야 돼. 이거 당첨되면 방송 제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당첨되면 아, 막 되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막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알고 지내는 사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나는 맞출까 봐 겁나서 못 하겠어. 그런 건가? 나 <웃음> <난> 맞출까 봐. <웃음> <웃음>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할게. 어떡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나는 나는 이런 거 원래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이런 거..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번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번호? 이렇게 막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맞춰주려고 지금 저렇게.. 아 그렇구나.. 똑똑해 역시! 역시 네. 똑똑해! <웃음> 그리고.. 아니? 다음 주에는.. <웃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스트를 음. 모실 수 있도록 수업! TV 리모컨이 발이 달려서 가출했다! <웃음> 그렇진 않을 거야 TV 리모컨이 발이 달릴 일은 없으니까. 어 리모컨이 응. 그림아처럼 이렇게 막 혹시 TV에 인공지능 그거 그런 거 뭐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막 이렇게 어, 누구 이런 거. 어 맞아 AI. 어 팅커벨 어, 리모컨 찾아줘 하면은 어 켜라. 팅커벨 멋있다. 어 우리 집은 팅커벨. 우리 집 팅커벨이거든. 멋있다. 어 팅커벨이 보통 이렇게 막시니 빅스비. 어 아리아 뭐 이렇게. 어맞아 저는 막 어, 어, 시리 아 시리는 어. 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맞아. 어, 와. 프로티글. 리모콘이 어 뭐... 헤이 지니... 어, 어, 헤이 지니는 다른거아 죄송... 헤이 <웃음> 아아 <웃음> 하이 지니야 뭐... 뭐 그런 거 그렇구나 어, 지니 이름이잖아 이름 하나씩, 응. 그렇지 그렇지 요술냄새 응. 음. 그, 그 생각을 했어 난 요술냄새 어, 생각이 나어 맞아 있어. 그거 지니야 지니야 어. 이거 이거 닦는 어, 거... 닦는 땅는... <웃음> <웃음> <땅는> 거... 닦는 <웃음> 거... 어, 보통 문지른다고 하지 않아? <웃음> 닦는 거, <웃음> 뽀득뽀득, 그렇지. 다보아 돌이켰어, 근데. 쓰리야, 픽스비, 쓰리야, 응아 기가지니 맞다 아, <웃음> 내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였어. 아아 <웃음> 아, 너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시아가 생각하는 가장 이쁜 부분. 와. 아, 나의 이쁜 부 너의 이쁜 부분 너의 이쁜 부분? 일단 자기 자랑을 좀 해보자 먼저 나의 이쁜 음. 부분은 음, 일단은 내 머리 색깔이 제일 이쁜 거 같고 아 어, 맞아 이건 인정 그리고 진짜. 딱 보면 알겠지만 내가 헤어 그 뭐지? 머릿결 관리를 조금 하거든 그래서 좀 되게 반짝거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맞아. 보면은 맞아. 어 내가 지금 헤어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두피 트리트먼트도 하고 두피팩을 하고 그리고 또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린스도 해줘야 돼 이게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린스를 또한번 해줘야지 코팅이 되거든 뭐 트리트먼트는 영양분 공급이고 그리고 린스는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린스를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나같이 헉! 이렇게 반짝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어 오 어, 엄청나구나 와 응. 엄청난 노력의 선물이었어 에이, 맞아 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헤어 스케일링도 받아 헉! 헤어 스케일링? 응? 와 헤어 스케일링 궁금하다 되게 시원해 화해 헤어 스케일링도 약간 치과처럼 막슥 이렇게 하는거야? 아 그런건 아닌데? 아 그렇구나 응. 알았어?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헤라랑 친해지는 거 헤라랑 어때 요즘에는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잖아 그 헤라랑은 뭐 과거에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 서로 약간 어또왜 응. 헤라랑 괜찮냐면 응. 헤라가 열심히 하거든 아, 맞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서 맞아맞아 혜랑 맞아. 응. 같이 약간, 연습하면 맞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맞아 서로 응. 되게 뭔가 선의의 경쟁을 응.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아 맞아 응. 응. 둘다 워낙 노력하기 때문에 응아 어. <웃음> 시아 언니 밥 사주 때요 사주 때요 사주 때요라는 말은 없는 말이야 사주 때요 응. 어. 그런 말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웃음> 사주세요면 어때? 사주세요는 남한테 밥을 사달라는 것은 음... 마음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지 나 좋아해? 그렇겠지 어 와! 찾아온다면 사줄 수 있어 와! 찾아오면! 와코튼니님 이차라 노래 감사합니다 겨우. 다음에 헤라 언니 뀨! 오면 애교체 시킬 거야 가구 해라고 전해줘 야나 어.. 헤라 어, 싫어할 것 같아 해랑 양체 좋은 거 같아. 해랑 양. 절대 싫어할 거 같은데? <웃음> 아니야. 해랑 의외로 좋아할 수 있어. 그래. 해랑아. 나올 거 같아. <웃음> 나는 얘기. 나는 애교채 쿤타도 시켜보고 싶어. 아, 어, 그거 괜찮은데? 쿤타빠. <웃음> 아, 쿤타 선배. 쿤타 <웃음> 선배한테 한번 시켜보면 좋을 거 같아. 다음 주에 쿤타 선배로 할까? <웃음> 그거 정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 뭐 부탁하면 괜찮지 그래, 않을까? 그래. 아, 내가 응. 잘 얘기해 보자. 응. 잘 얘기해서. <웃음> 그날 아주 아주 열심히 재미있는 또 방송이 될 테니까. 응. 응. 어, 나라 언니 가 가장 예뻐하는 거는 내가 가장 예뻐하는 거는 우리 하원이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민도요희 선생님, 이처럼 오 감사합니다. 뿅. 냥! 냥! 시아도 이런 야. 거 한번 해봐요. 귀여울 것 같아. 크크. 시아 맞죠요? 큐. 큐. 이건 유아태행이라는 거야. <웃음> 이런 걸 하면 안 돼. 아니야. 이런 이런 건 옳지 않아. 아니야. 우린 다 컸잖아. 다다 컸지만 다, 다 컸지만 컸지 뭔가 친밀한 사이에서 응석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안그래?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맞아. 마음속에는 시아가 아니. 아니고 시아야 나한테 말한 게 아닌가 봐아 응. 아니야 어? 오타인 거 같아 너에게 하는 말인데 오타가 나신 거지 아닐걸? 시야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영어 발음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 English 왔죠요는 괜찮다고 생각해? 시야... 시야 왓... 왓... 왓... 저... <웃음> 시 a 왔왔 e a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서 멈추지 말아줘 <웃음> 시야 왔 왓... 왔. <웃음> 왓... 또, 염 해가야지 해야지, <웃음> 그지? 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뉴멜로드 실권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 좀 약간 예민한 주제인데? 당연히 나잖아. 어? 유? 어? 어? 나. 리더는 너지만 실권이라는 리더. 거는 말이야. 응. 실제 권력을 가지고 권리. 있 어? 실 같은 관리 국어 공부 좀 하고 올래? <웃음> 어쨌든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뉴멜로디 실권은 나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거든 내가 여기에서 어, 브레인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실권은 나야 모두 다내 말을 잘 들으니까 실래도 안돼 안 돼. 실지렁이 정도야 그래. 실지렁이 실지렁이나 실지렁이야 실지렁이 실지렁이 정도로 귀엽지 실지렁이는 보통 미끼로 많이 쓰지 않니? <웃음> 나 뭐, 미끼야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뜻이지, 미끼라는 건. 모든 물고기가 좋아하잖아 응. 응. 귀여워 그래 미끼를 깨워줄게, 저기 채팅창에도 <웃음> 이런 쓸모없는 논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웃음> 또 다른,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있어? 예 yeah. 이상해 뭔가 하하! <웃음> 정답! 앗짱맨? <웃음> 어, 아, 출석은 멈췄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 때 어차피 오늘도 출석할 거기 때문에 어! 우리 멈췄어! 우리 사라졌어! 어, 사라지는 마술! 사라지는 마술! <웃음> 일시정지! <웃음> 와, 인터의로 회사님! 2000원 분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리액션 다시 할게요! 아,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시야가 저희. 아니고 윤시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은 좀 이따 나라 나타나면 다시 할게요 응 시아언니 나라언니 사랑하고 다들 너무너무 예쁘고 또 귀엽고 여신이고 항상 행복해 와! 행복해하고 뀨도 중간중간 <웃음> 해주셔서 람쭈! 고마워! 고마워요 와어 인증! 인증했습니다! 응? 트위터에 아까 그 어. 농구.. 농구옷? 농구 지금 당장은 농구? 볼 수가 없어서 와! 방송 끝나면 볼게 오카토님 님. 와! 할리오팬님꼭 데려와 주세요. 3인칭 애교체 애교 다시킬 준비할 거예요. 우와! 한번 소환을 소환을 소환 예. 어, 했어. 예! 예! 아까 우리 밀리 밀린 동네 리액션. 예? 동네 리액션 아까 이거 껴랑 냥냥 못한 거 있는데. 아까 위에 거? 아! 윈터히로이사님! 이천원 돈이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이거 아까 전에 주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리액션을 못했어 아아 그렇구나 전천 돈에 2천.. 윈터히로이사님! 이천원 돈이 감사합니다! 뀨! 뭐가 이... 냥! 냥! 두유네? 두유 맛있다 뭐 <웃음> 갑자기 두유야? 아, 칼리아플꼭 데려와주세요! 3인칭 애교체! 애교 다시께 준비할거예요 아까 저거는.. 돈 <웃음> 아까 저돈을 리액션 못했.. 못했는데? 토네리액션, 토네리액션. 잠깐만요. <웃음> 제키춘 선생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 Yeah. 아 코트니님 이천 원 원해 감사합니다. 코트니님 <S> <S> 감사합니다. <S> 냥. 예. Yeah. 귤님이 늦어서 그랬어요. 응. 다 귤님 탓이야. 귤님 탓. 위웅. 이게 <웃음> 아, 아, 와. 와 그리고 저 노래 연습생이라 나라님과 시안이 응원곡 만들 예정이에요 이번주 스튜디오가서 음원 제작하려고요 와 조롱토님 너무 고마워 예이, 화이팅. 예 화이팅!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거예요 <웃음> 아, 그러지마 아니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응나 음, 너무 좋은 음. 꿈같아 너무 좋아서 한번 모두 모여서 생방 어때요? 모두 모여서? 모두 모여서 안 돼요 모두 모여서 안돼 모두 모이려면 돈 진짜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돈이 많지 <웃음>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사적 모임을 그러고. 근데 이거 사적 모임인가? 어 사적 모임? 이거 공적 모임 아닌가? 이라고 하자 일하는건데 우리? 사정 모임이라고 알..알았어 아, 무서워 무서워 우왕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미숙신님 미숙신? 미숙 신미숙신가? 신미숙님 신미숙님 저희는 저희는 아이돌 유튜버예요 응? 버추얼 유튜버 근데 근본적으로 아이돌인 거죠. 근본적으로 아이돌인 버츄얼 유튜버예요. 네, 맞아요. 큐 큐. 이런는거 공적인 텐데, 그러니까요. 음. 이건 공적인 거지. 어른들의 사정 헨들랜드 어머머님. 자,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다 모이면 좋은데, 음. 항상 다 모이고 싶어하는데 다 모이면 다못 모여요? 어, 그리고 나 헤라랑 음. 싸우면 어떻게? 그럼 또안 되잖아. 사이 좋다고하지 않았어? 사이는 좋은데 <웃음> 언쟁이 좀 있어. 왜냐면 아 예를 들면은 응. 아까 그어 멜로디의 실세는 누군가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치? 나랑 헤라랑 조금 이제 좀음좀 음 응. 싸우지. 왜냐면 헤라는 이런 말좀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 응. 내가 최고인데. 아 아이돌 제 꿈도 아이돌이에요 와 응원합니다 예 대신 여기서 이런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닌거 같은데? <웃음> 이러지마 나내 방송이라서 왜 자꾸 이래 난 한번 나올거라서 괜찮아 엉망이야 <웃음> 정말 당장 가서 친연습하세요 아, 아 그만해 아아 그만하라고 <웃음> 입 빼꼼거리지마 아 <웃음> 오염됐어 <웃음> 알아 난 딱지마 <웃음> 네 집이니까 아 더러 <웃음> 방송 갱판 <웃음> 야, 그럼... 그래 내 방송에 <웃음> 내 방송에 깽판 <갱판> 치지마 <웃음> 아 정말 깽판이라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 뿐이야 아 냄새나 <웃음> 이 손에서 냄새나는거 아닌가? 아니야 너집냄새나 아까 맛보니까 조금 짜던데 <웃음> <웃음> <웃음> 와 시아님 제가 유니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유니폼을 보내주고 싶다고요? 어 서울시 연남 아니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47 영진빌딩 6층. 우와. 와 준다고 진짜 받는 거야? 와와 <웃음> <웃음> 넉주. 보내주시면 감사히 있겠습니다 <웃음> 우리 그러면 인증 샷스또 올려야 되지 응, 응. 응. 어? 프리타에. 우리가... 어. 인증 샷스또 올려야지 할수 있나? 응. <웃음> 인증 찬 올려야지 올려야지 주시면 응, 응. 올리지 올리지 올려야지 응. 올려야지, 올려야지. 귤님은 다할수 있어 맞아. 귤림은 그거 귤림 버츄얼 세상으로 가지고 오실 아, 수 있을 거 같아 아 진짜 그것까지 내다본 거난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웃음> 아니 합성 합성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버츄얼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와. 웃음> 귤겨귤겨울 <웃음> 하고 울고 계시네 응. 울지 마세요 1, 응. 서열 1이 시야 서열 2위 해라 서열 3위 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 어디... 뭘 보낸다는데? 어? 아 아까 반가운 거구나 왜? <웃음> 응원봉 3D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어떻게 보내요 우와 서열 0위는 송이야 <웃음> 송이 응원봉 3D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어떻게 보내 트위터 쪽으로 주셔도 될것 음, 같아 그렇지 트위터로 보내면 응 음, 어, 어. 음, 트위터로 이렇게 태그를 해주면 어 될것 같아 어 사실 우리 인스타도 있어서 키라키라 인스타에다가 태그 해주면 될것 같아 응 음. 인스타 다들 팔로우 좀 많이 해줘 인스타 어. 많이 사람이 없더라고 맞아 어, 하모니분들 중에 능력자가 많네 많네 많네시아야 어. 제로투 쳐주면 안될까? 어. 난 제로투 그런거 몰라 몰라? 응. 이번 기회에 배워봐 아니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 <웃음> 왜 그렇게 봐 <웃음> 이거 그 빛금 이거 빛금 제로투 새로 <목도> 또차았는 <웃음> 그건 제로투가 아닌데 제로투!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뭐그 본인이 제로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해 어 제로투 모른다며 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걸렸어 같... 걸렸어 <웃음> <웃음> 언제까지 해? 어, 곧 끝나 <웃음> 나라만의 필살 개인기가 생겼네요 별로 갖고 싶지 않았지만 별로 갖고 싶지 않았어요 축하해 개인기라도 있으면 <웃음> 어디가서 못 꿇리지 않겠다 저도 딱히 원하지 않았어요 <웃음> 아, 갑자기 휜파람이 그러니까 나 휜파람 잘 본다고 뱀잘 나와 잘뱀 나와 뱀 어? 나와 목도리 나라는? <웃음> 뱀 나와 뱀 나오잖아 <웃음> 예 <웃음> 오늘 이제 시험 함께 어, 재미있는 방송을 해보았는데 어, 이렇게 음. 토크쇼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야 오늘 나왔을 소감이 어땠어? 어... 뭐... 별... 어, 아니지 별? 어, <웃음> 일단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음. 어...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음. 그리고 나라의 다른 면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귀한 곳에 오니까 어때? 이런 누추한 곳에 와서 아, 정말 <웃음> 기뻤어 이런 귀한 곳에 정말 싫었어. 장난이야 <웃음>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장난이야 <웃음> 와 시아님 저는 샤이니스터 극작품 처음 개봉할 때표열장 구매해서 열번 봤습니다 열번이나 봤단 말이야? 정말 고마운데 이건? <웃음> 와 내가 나라를 보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한 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나라랑 방송하는 거는 그렇게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팬분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 응! 어쨌든 소통하는 건 즐거운 거니까. 응. 어머 먹님 이천 원 돈에 감사합니다. 끼우. 냥. 오늘 시청 함께한 방송 러튜브에 풀방 올라갈까요? 오! 오. 당신의 소망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다. 것이다. 오. 오. 아 이거 풀방 올라가요? 팔방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진짜. 우와. 어, 그럼 편집본은 안 올라가고? 어. 귤리. <웃음> 편집본 안 올라가. 편집본 아니,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고 귤리 님이 아니라 그 토끼 피딩 님이 아, 편집하자 어. 예, 어. 보통 그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귤리 님한테 전화 거래 감사합니다. 큐.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예에! 목도리 달아목리아 오늘 뱀나? <웃음> <웃음>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출석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아. 출석을 그러면 와! 오늘 한 명씩 하도록 하자. 줄리, 김님, 감사합니다! 아, 어, 아니다, 어.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우스위스. 잘안 보인다. GUWLSWKD님, 감사합니다! 패스. 그리고 밑에 남주님, 감사합니다! 김건원님, 감사합니다! 김정훈님, 감사합니다! 김주님, 감사합니다! 난 분홍 덕후 담니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두손 밥 님, 감사합니다! 사라 님, 감사합니다! 양성열 님, 감사합니다! 어머먁 님, 감사합니다! 예지토끼 님, 감사합니다! 유얼님 감사합니다! 유유 님, 감사합니다! 조랑꾸 님, 감사합니다! 코토니 님, 감사합니다! 킹갓 제너럴 충무궁 마제스티 라큐 님, 감사합니다! 협장 t v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가보자! 이제 트위치! <웃음> 트위치 가보자! 그렇 김엘사님 감사합니다 유탄금지님 감사합니다 윈터1523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끝> <워! 웃음> 우리 다 불렀나? 다불른거 맞나? 다 불렀나? 유유님 불렀어요 불렀어요 유유님 불렀고 그리고 아까 안 불렀.. 안불른안 안 부른 분이 있진 않겠지? 안불르신 분! 어, 당근. 당근! 당근 흔들어주세요 당근 안 부르신 분 이름이 불리지 않은 분 내가 내가 흔들고 있어 지금. 예. 나한테 왜 고맙다고 하네? <웃음> 내가 지금 나와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음. 어, 사랑님사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라지는 마술 할까? 오예. 아, 줄. 아, 어. 어. 줄리아, 줄리